김자홍, 김자홍. 야, 여기! 여기! 빨리 와, 여기, 여기, 여기. 귀인이에요. 귀인이에요, 귀인. 기인! 반갑습니다. 전 귀인이 아닙니다. 오, 오, 오. 아저씨 직업 선택이 신의 연수였다고 봐. 어? 저희의 만 여덟 번째 귀인이 되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돈 때문이었습니다.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.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조광장님 업격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. 아. 지옥 기가왜 나? 시간까지 빨라지고 있어요! 온다. 자사들은 잘 들어라 원기가 소멸되지 않는 한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저승법을 어기는 겁니까? 넌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고 자사는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사회주시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. 고개 드세요, 김자홍씨.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.